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MBTI와 애니어그램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MBTI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름부터 낯선 데다가 무엇보다 캐릭터가 16가지는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MBTI의 M자도 모르는 분들 예전 혈액형 세대였던 여러분들까지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MBTI 왕초보 탈출 영상이죠. 이 한편의 영상으로 이제 나도 MBTI가 뭔지 안다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기존에 알고 계신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MBTI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말하자면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어스랑 브릭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무녀가 만들었죠. 마이어스가 딸이고요. 브릭스가 엄마입니다. 원래는 브릭스 마이어스 타입 인디케이터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MBTI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MBTI의 탄생 비화가 참재밌어요 상당히 드라마틱한 면이 있습니다. 캐서린 브릭스가 INFJ라고 하고요. 딸 이사벨 마이어스가 INFP라고 합니다. INFJ, INFP 모녀에요. 이 유형들을 잘 아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왠지 모르게 좀 낭만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원래 엘프들이 이상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브릭스, 마이어스 모녀는 자신들의 인생을 바친 이 MBTI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겠죠. 자신을 알고 그래서 본인한테 잘 맞는 일을 하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길 바랬어요. 바이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서 뭔가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 유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MBTI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 좋다는 겁니다. 모든 유형이 다 좋다는 얘기예요. 이 유형이 더 좋고 저 유형이 더안 좋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MBTI의 성격 묘사가 거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게이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아주 순수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설문 자체도 최대한 가볍고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해요 정답 같은 건 아예 없으니까 a 는 맞고 b 는 틀리고 이런게 아니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문장으로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집에서 자기 아이나 친구들 지인들을 대상으로 성격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MBTI에 배어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이 만들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바로 그래서인지 뭔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죠. 좀 인간적이라고나 할까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뭐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일단 재미있고 무엇보다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외향성, 내향성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것도 일종의 성격 유형이에요.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면 MBTI가 나오는 겁니다. 이 외향, 내향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 있죠? 바로 심리학자 칼융입니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런 말이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죠? 사실 MBTI의 원조가 카알용이 만든 8가지 심리 유형입니다. 이걸 모태로 브릭스 마이어스 모녀가 MBTI 16가지 유형을 만들었죠. 용의 심리 유형이 왜 8가지일까요? 용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구분을 두 가지 태도라고 했고요. 이거 외에 4가지 기능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입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을 결합했죠.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브릭스마이어스는 두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는데 사실 이건 이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요. 융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ESTJ 유형입니다. MBTI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말씀드린 두 가지 태도. 외향, 내향이 오는 겁니다. E가 외향이고요. I가 내향입니다. 그래서 첫 자리만 봐도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가딱 나오는 거예요. 16가지 유형이 8가지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를 보고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를 구분합니다. 감각형이 S고요. 직관형은 N입니다. 감각형은 말 그대로 감각, 오감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요리 같은 걸할때 아주 미세한 맛을 구분한다든가 노래만 듣고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춘다든가 물론 아는 노래 말고요. 처음 듣는 노래라도 목소리, 음색, 뭐 이런 거에 미묘한 차이로 그걸 알아내는 거죠. 이런 게 발달한 사람입니다. 직관형은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는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라는 게 뭘까요?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왠지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촉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발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내림이나 계시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종의 통찰력 같은 겁니다. 뭔가 한 번에 꿰뚫어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감각형은 나무를 보는 사람이고 직관형은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 좁은 범위지만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는 사람이 감각형이고요. 대충 보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이 직관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리까지 오면 곧바로 네 가지로 줄어지는 거죠. ES로 시작되는 유형은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자리에서 사고형과 감정형을 구분한 겁니다. T는 사고형. 그리고 F는 감정형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고형은 지적인 사람이고 감정형은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MBTI의 사고와 감정은 그것보단 좀더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융이 말하는 사고와 감정은 어디까지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어떤 사람은 사고를 주로 사용해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주로 사용해서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고형은 1 플러스 1은 2가 맞고 1 플러스 1은 1 이건 틀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좀 심플하죠? 감정형은 이것보단 좀 복잡합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된다고? 글쎄 그건 좀정이 없지 않나? 차라리 1 플러스 1은 1 이게 더 낫네.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니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감정형은 좋고 싫은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때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고 감정형은 마음이 편안하거나 불편한 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자리까지 오면 두 가지 유형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뭔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은 두 가지 유형이 알파벳 네개 중에 세개가 같으니까 대략 75% 정도 닮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달라요. 남은 두 유형을 보면 ESTP와 ESTJ입니다. 에 tip 에 t j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거의 극과 극에 가깝죠. 한마디로 에 tip은 놀기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에 t j 는 깐깐한 완벽주의자예요.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S가 그렇습니다. S면 감각형이죠. 감각형들이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N 직관형들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요. 마지막 자리에 오는 건 사실 독립적인 지표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앞에 놓이는 두 기능 중에 뭐가 더 세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자리에는 J 또는 P가 놓이는데 이때 J라는 건 판단을 말하는 거고요. P는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단이랑 인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판단은 사고와 감정을 묶어서 말하는 거고 인식은 감각과 직관을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사고와 감정 얘기할 때 뭔가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MBTI에서 말하는 사고, 감정은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이두 가지를 묶어서 판단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감각과 직관을 묶어서 인식 기능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인지하는 기능이란 얘기죠. 세 번째 자리까지 오면서 감각이랑 직관 중에 하나 선택했고 사고랑 감정 중에 하나 선택했죠. 잖아요, 그렇죠. 이두 가지 중에 뭐가 세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네 번째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J가 오는 사람은 무조건 사고형 아니면 감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세단 얘기입니다. P가 오는 사람은 무조건 감각형 아니면 직관형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판단 기능인 사고, 감정보다는 다른 게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MBTI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형역동이론이 아니라 다른 이론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나중 기회에 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자리 EST까지 보고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인데 감각하고 사고가 발달한 사람이네. 근데 둘 중에 뭘 주로 사용하는 거지? 그 대답은 마지막 히든카드인 네번째 문자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J가 오면 사고를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P가 오면 감각을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ESTP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쾌락주의자 성향이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좋은 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놀수 있을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멋진 춤을 출수 있을까? 죽이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런다는 거죠. 반면에 ESTJ는 티제 과거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옳고 그런걸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감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제 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이런 표정으로 이런 목소리로 했잖아. 그걸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딴소리를 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입력된 걸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특히 감각형 S가 이래요. 그래서 보통 SP와 SJ를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봅니다. 스타일 자체가 거의 극과 극이에요. 근데 직권형, 얘네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 면이 있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놈놈놈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이분들 나온 영화요. 제목이 뭐였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좋은 놈하고 나쁜 놈은 극과 극이죠. sj sp가 이 사람들이에요. 뭐 어느 쪽이 좋은 쪽이고 어느 쪽이 나쁜 쪽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극과 극이란 얘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라고나 할까요? 한쪽은 대체로 예절이 바르지만 좀 깝깝한 면도 있는 이런 스타일이고 다른 쪽은 노는 걸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N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S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N이 S보다 숫자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직관형은 다 합쳐도 전체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인데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대략 SJ, SP, 그리고 N 크게 세 타입으로 구분하면 MBTI 16가지 유형의 전체 그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